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연습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을 해볼겁니다 부제로는 최근 심리학 관련된 컬럼 에서 많이 보이는 용어입니다 아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낮은 수준 생각 전략 이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할거예요 low level thinking strategy 이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크로키 배경연습 일러스트 모작 다 좋지만 요렇게 하면 좀 안된다 안된다 라기 보다는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 아시는 아시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연습 집착 증세를 갖고 있거든요 연습에 집착을 엄청 하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 그런 제가 주의해야 될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웃기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특정 유형의 연습이 뭔지를 좀 알게 돼요 바로 그냥 두 가지 식으로 결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연습을 도피처로 사용할 때에 생기는 함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를쓴 제가 이런 말 하는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도망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내가자 일단 전제 하나 들어갑니다 전제 연습은 함정이 됐건 뭐가 됐건 도피처로 쓰건 뭐가 됐건 반드시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제 PT 선생님 대스런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국내 맨몸 운동의 최강자죠 몸 보시면 작살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지 거기가 근육이 딱딱딱 힘을 먹는데 정확한 자세가 아니고 약간 달라도 어디든 먹는다 무슨 말이냐 도피로 연습을 하건 복수심으로 연습을 하건 관성이나 타성으로 연습을 하건 연습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쓰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건 전제일 뿐이고 만약에 본인이 빨리 가야 돼 효율성이 중요해 만화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만화 자체를 빨리 늘려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 알고 가야 할만한 함정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만한 함정 그게 바로 도피처로 연습을 사용하는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리자 일단 낮은 수준의 생각 전략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 전에 뭐하죠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동시에 했던 거 시험 전에 방 청소죠 그 다음은 책상 정리죠 그 다음은 집안일입니다 혹은 시간표를 짜지요 하루를 요케 요케 요케 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면 아, 나는 전교 1등이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딱쭉 순서대로 있잖아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계획표 세우고 그 다음 뭐요? 예산다 <웃음>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이유는 많죠 근데 이렇게 준비 단계를 하고 난 직후에 보통 뭐 합니까? 퍼지죠 아 많이 했다 어. 아 기분만은 벌써 음... 다 했어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낮은 수준 생각 전략이라는 거예요 높은 수준 생각을 하기가 좀 버거울 때 낮은 수준 생각으로 도피를 하는 것 그리고 합리화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 합리화 여러분도 우리가 만화 관련 연습을 할때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합리화는 무슨 뜻이죠? 자신을 안심시킨다는 뜻이죠 언제 안심시켜야 될까요? 불안할 때죠 그럼 언제 불안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요? 만화 실력을 느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안심을 시키죠? 자기 자신을 아주 간단합니다 만화 실력을 느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 만화를 위한 다른 무언가를 합니다 만화 원고라는 거 여기 작가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고도의 종합예술이죠 어려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컷크기 어떡하지? 앵글 어떡하지? 몇명 잡지? 조명은 어떡하지?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고요 연습해왔던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한 번에 전부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만화 원고라는 것은 복잡한 생각 즉 지금 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요 맥락에서는 높은 수준 생각 전략을 써야 되는 분야예요. 고도로 집중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켠다? 요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휴식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죠 아예 이 완전히 도망치는거 요거는 리프레시가 되건 휴식이 되건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한 도피를 하게 되면 우리 머리 한구석에 만화 요정이 이렇게 기해 만화를 그려야 하지 않겠니 어, 만화 그려야 되는데 당장 마음은 괴로워요 하나 아, 만화 안그리고 있네 괴롭지만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언제일까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 좀처럼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경우. 그래서 더 위험한 경우,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낮은 수준 생각, 낮은 수준 생각 전략의 경우예요. 그렇게 어... 하는 거 좋습니다. 콘티 연습도 좋죠. 일러스트 연습도, 툴 연습, 클립 스튜디오 스케치업 연습도 굉장히 좋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설정 다듬기 이거 핵꿀맛이죠 아주 핵꿀맛 주인공의 옛날 역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원고를 안 하기 위해서 크로키를 하는 거 원고하기 괴로워서 콘티 연습하는 거 원고여서 도망치려고 일러스트 파고 있는 거 다 원고에 쓰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툴 연습하는 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 회사,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남의 일을 내일, 이, 내일처럼 하는 척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삽질이 뭐예요? 엄청 긴 마라톤 회의를 하죠. 진짜로 일이 잘 굴러가는 회사는 어떤지 아세요? 회의 짧아요 딱딱딱 끝 일하자 왜 보통 이렇게 무의미하게 긴 회의를 하겠어요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슈는 보통 어려운 고민입니다 그 높은 수준 생각 전략을 써야 돼요 아니 나의 일이라면 몰라도 그나 나 사실, 사실 내 일이어도 괴롭죠 심지어 근데 남의 일이야 월급 받으면 끝인데 거기서 높은 수준의 생각 전략을 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를 겁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 자격증 공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공부를 해야 돼 보통 제일 먼저 뭐합니까? 외 국어 공부법 검색하죠. 있었지 한 1시간에요. 좋은 책 방법 연습법 꿀팁 핵꿀팁 다 찾아요. 그리고 나서 아 어, 열심히 했다 나 새끼 이러고 눕죠. 헬스는 어때요? 헬스 여러분 헬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헬스 장비 장비 검색하죠. 헬스장 검색하고 그죠.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스쿼트 한 10분 하면 진짜 몸 좋아지거든요. 근데 안 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낮은 수준 생각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웃음> 너무 잔인한 진실 어이가 내가. 없네 만화가 느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이 뭘것 같으세요? 만화를 그리는 겁니다 원고를 하는 거죠 아,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원고만 주구장창하면 잘안 늘어요 중요한 건 고민하면서 원고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정답에 가깝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원고라는 건 엄청 높은 수준 생각 전략이에요 하물며 고민하면서 하는 원고는 어때요? 훨씬 높은 수준의 생각 전략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만화를 위한 다른 무언가를 해요. 수많은 연습들이 그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만족하기 너무 좋아요. 뭔가 한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죠? 실제로 어때요? 연습은 됐어요 분명히. 그렇게 늘었고 다 늘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본질에서 도망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만화 연습이 아니라 만화를 위한 연습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수많은 작가 지망생 분들은요. 동료 작가님들은 하고 계시고요.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실력이 늘고 결국 창작을 계속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원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 연습을 해요. 원고를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 정도는 스스로 알고 해요. 어 진짜로 저는 참고로 이세 가지를 다 했어요. 다시 1번 원고를 하면서 만화의 여러 가지 연습을 한다. 원고를 통해서 이 다른 연습을 한다 원이를 통해서 크로키도 하고 당하는 거지 아니면 나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스케치업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돼나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이러면서 스케치업도 하고 콘, 크로키도 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봐, 다 해봤거든요 진짜 상태 안 좋을 때는 저도 알고서 하는 도피 정말 많이 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한테 솔직하면 결국 다 어지간한 건 제대로 돌아가요 나 지금 만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솔직해지면 어... 원고를 연습할 때 너무 시간이 없거나 바쁘면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좋아요 나는 지금 만화를 그리느라 바쁜가 만화를 위한 연습만 하느라 바쁜가 솔직히 인생이 한 300년 되잖아요 그럼 낮은 수준 생각 전략 오늘 얘기한 그 문제라는 거 그것만 주구장창 써먹어도 한 100년 지나면 만화가 늘어 있을 겁니다 도망만 다녔는데 그렇게 100년 했으면 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또 하나 전제 나는 죽기 전에만 데뷔하면 돼 이런 분들은 좀예외예요 솔직히 나는 뭐 사회생활 좀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냥 조금씩 꾸준히 만화를 그리다가 언젠가 한 50대 때 죽기 전에 그때 내가 작가로 데뷔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된다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만화를 위한 다른 연습들만 주구장창 하셔도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도피하는 그도피처만 계속 바꿔주면 돼요 콘티에트 콘티로 도망갔다가 크로키로 도망갔다가 뭐 일러스트 모작으로 도망갔다가 계속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실력이 늘긴 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거지같은 원고를 하나는 완성해야 되는 순간을 꼭 맞이해야 된다. 자 오늘의 주제 토크 함정이 되기 쉬운 연습들 낮은 수준 생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만화를 위해 수많은 연습을 하지만 원고를 하기 싫어서 그걸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그거를 내가 알고 하자 제일 좋은 건 원고를 하자